안녕하세요 여러분, 혼자서 배우는 피아노 위즈룸의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연습하셨어요? 아직까지 연습 못한 사람 있나? 하셨죠? 롱롱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거는요 훨씬 더 신나고 재미있는 곡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유명한 곡들을 배워볼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 인데요 이행 키도들이에요자 먼저 그러면 Fine Hand Position 한번 쭉 볼까요?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Right Hand Trouble Clap 높은 음자 리프에 붙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쭉 보면 Left Hand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오 무슨 도시죠 B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right 핸드만 신경 쓰면 되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준비 되셨어요? One, two, three, go. C, D, two, one, two, one, two, 라이트 right 핸드. 죠? 쉬워요. 자,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Yankee Doodle, Yankee Doodle went to town riding on the pony, stuck a feather and h i s c a t been called in back a lonely.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빨리 연습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빨리 해볼까요? f i n d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one, two, one, two. 아, 어땠어요? 많이 헷갈리죠? 그래도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해볼까요? Ready? One, two, three, go. Yeah. Riding on the pony, stuck a feather, in his cap, and called it Macaloni. Macaloni, 치즈에 묻혀있는 Macaloni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둘이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곡만 연습하세요. 그럼 다음 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이것도요, 유명한 곡 중에 하나예요. Do you know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머핀 알죠? 빵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빵 중에 하나예요 카스테라처럼 달달하고 소프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컵 같은데 들어있어요 컵케이크하고 머핀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머핀 맨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요 이 곡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뉴노트인 G가 나와요 음, 베이스 클럽에서 제일 위에 스페이스에 있는 노시죠 G 그것만 기억하면은요 이 곡은 치기 쉬워요. G랑 B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G on the left hand, right hand on C. In slow tempo, ready? 1, 2, 3, go! G, G again. E, C, C, C, D, D, G, G. 어때요?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곡은 그닥 빠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좀 빨리 한번 쳐볼게요 f i n e h a n d position Ready? 1, 2, 3, Play 1, 2, 3, Play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이 곡을 배울 거예요 오, 이 노래는 들어보셨죠? 오, 런던 브리지가 falling down,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요 처음으로 브리지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브리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열렸다 닫혔다를 했대요 근데 그 시대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리를 봤는데 다리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걸 보고 오! 다리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Falling down! 그렇게 해서 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됐대요 자 그럼 우리는 핸드 포지션 한번 볼까요?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오른손 on D 그리고 왼손은 B 어 E you 음노 know. C 이웃 노시죠 핸드 포지션을 갖고요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Long, g o g n l n 때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자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마디 치고 나서 두 번째 마디 레프트 핸드 B 하고 나서 C를 라이트 right 핸드로 쳐요 그런데 B C를 라이트 핸드로 치면 안 되죠? 레프트 핸드로 쳐야 돼요 왜? 베이스 클럽에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라이트 핸드로 칠려면 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B C 하고 나서 D는 right hand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 이번 시간에 배운 곡 3가지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 선생님은 다음주 레슨으로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